여기는 이제 구획 정리를 하면 병화, 태양을 가지고 태양, 어 태양. 태양. 태양의 특성은 뭐냐면 좀 인기를 먹으려고 해요. 인기. 명예. 그게 누군가에게 좀 자기가 후가시를 좀 잡아야 돼, 후가시.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태양이잖아요, 태양. 태양이 척떠오 마무리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태생들은 저는 공부하는 사주보다도 공부하라 공부하가 아니라 밖에서 뛰어놀어라 원래 이런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은 오히려 문화예술 예체가 원래는 좋다고 그니다 오히려 그렇게 음. 글로 갔을 때 훨씬 더 자기 삶을 음. 더잘살 것이다. 한번 가서 확인해보면 약간 벼락치기에서 공부를 했을 것이다. 시험 때만 딱 공부했지. 어덩이가 들썩들썩했다 이렇게 봐야 돼. 네, 예.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얘들이 달랑달랑해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태생들이 의리가 좋습니다. 이게 이게 막 주변 관계 그래서 노래방 한번 가보면 굉장히 좀 재밌게 놀텐데 그렇지 않나요? 네 노래 부르고 이런 건 좋아해. 좋아지. 근데 굉장히 부끄러움 많아서. 또로그램이 근데 여기가 이게 전형적으로 있잖아요 태양을 갖고 있는데 너무 좀 강렬해요. 엄청 강렬해서 문제거든. 이 강렬하면 오히려 약해요. 극과 극은 반대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응. 이 들어와 있는 응. 것을 이렇게 화기가 강한 사람들은 심해요. 달았다 흐렸다. 아 감정기복 심하다 삐돌이다 이 말이야. 잘 삐져요. 근데 이게 삐지는 게 뭐냐. 굉장히 저기야. 그 뭐냐면 삐지는 것이 초기 좋아서 그래 초기 감이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주면 기가 막힌 사람이거든. 지금 나는 만약 이런 사주가 그 지금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다면은 대학교 딱 나는 영상 대학교 보내요. 그래서 방송 피디 시키든지 그 그렇게 해서 이쪽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차라리 진짜 뭐였던 예체를 시켰을 거야. 근데 왜 이런 사주가못 가냐? 이것이 약간 큰게 마무리다. 뭔가 번쩍번쩍해. 근데 귀가좀 흐려. 귀 마무리가. 이걸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걸 잘 교정해주라 이 말이에요. 신랑도 보여주라고 네. 보여주면 고치기만 하면 대박이야. 왜? 기본 태양이거든. 그래서 달았다 흐렸다 잘해. 달았다 흐렸다 달았다 흐렸다. 그것은 오늘부터 왜 그러냐 하지 말고 감과 촉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우리 신랑이 감촉이 좋구나. 감과 촉이. 상대 수익력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이런 사주들이. 그래서 병화를 갖고 있는데 너무 쎄다. 화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여기 목이 있잖아요. 목. 목은 목 엄마야. 엄마. 엄마가 엄마 여기서 탔단 말이야. 애간장 탔단 말이야. 속이 탔단 말이야. 엄마 기운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세요. <웃음> 그리고 늘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 목의 기운 자체니까 어, 목이 좀 여기서 타, 타서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주들은 관운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시험 볼 수가 없다. 관하고는 인연이 없다. 여기에 있거든. 원래 인수가 이 관이거든. 관직에요 근데 얘는 일반인들이 보면 여기 관이 있고 여기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관직으로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관 쪽으로 는 전혀 방향을 못 나간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관과 그런 이미 나이가 지났으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거 있다고서 공원 시험 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백번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 이 사주는 신금을 갖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이런 사주는 신금은 원래 는 기계야, 기계, 쇠붙이. 자 그런데 이런 쪽으로 결국 원래는 문화 예술이거든 이런 사주권에 혼자서 잘노니까 잘 놀아요 이런 사주에 실랑이 여기도 음악만 집어넣으면 잘 놀아요 음악 먹다도잘 때려 한번 가잘때니다이다 네. 예. 그래서 이 사주가 그쪽으로 가는데 못 가니까 신금을 주는 거야 음. 신금은 원래 지금 현재 할 수는 없지 뭐예요? 어, 도매협을 하고 있어요 업종, 업종. 식품 식자대 식자대? 그것을 그럴 때는 뭐라고 해되냐면 이 신금 자체가 지금 부친이거든요, 아버지. 여기에 지금 금이 아버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게 뭐냐? 어, 아버지한테는 무조건 감사하고 느껴야 돼. 아버지한테 감사 해야 돼. 근데 아버지하고는 안 맞아. 안맞는 감사하게 느껴야 돼. 왜? 이, 이게 이, 이 안에서 조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놓고 보면 아버지가 더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감사드려라 이 사주는 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일의 기운을 취할 수 있다. 같이 일하고 있으까 지금. 같이. 네. 부모님이 같이.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야. 이게 이게 두 아이 있으니까. 네, 부모님하고 같이 장. 네. 감사하고요. 를 그러니까 ]구나. 그러면 감사하게 이건 아버지 복이야. 아버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이 사주는. 지금 현재는 에 감사하게 실제로 일을 배우고 있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트러블을 느낄 만한 그런 그러면, 것 같아요. 그러면 자두인 거예 나는 여기서 뭘 이야기하면 무지끈 아버지에 대한 거는 감사하게 되어야 아버지가 토잖아. 네. 나에게 부동산 문서를 갖고 있잖아. 네. 내가 문서 부동산 속에서 재물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뭐냐 아버지 아버지 부동산 속에 내가 물려받는다 이 말이야 현금을 아. 이 사주가 음. 감사한 거지 아버지가 일부일군걸 내가 곧 공짜로 먹는 거니까 음. 네? 감사해야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럼 선생님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나,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일을 언제쯤 그만두고 왔어요? 신축이잖아요 않나요? 이제 딱 나오잖아요 아. 자 올해 지금 내년 올해 같은 해는 기회년이에요 네. 네. 지금 기해년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 사주에서면 기해년 같은 경우 는 괜찮아 내년 경자년이 더 오히려 재물에 대한 건 괜찮습니다. 내년. 예. 내년. 올해 문서를 잡을 수 있으면은 신랑 앞으로 기인 문서 잡기 좋아해. 네. 하반기라도. 네. 내년 경자년 자체는 물질에 대한 기운 자체가 더욱 더 강하다 보죠 물질은. 자 물질은인데 내년 경자년이 그 중에서도 양력으로 양력으로. 그냥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면, 지금을 하면 11월 7일까지 양력으로 좀 바짝 뛰어가서 지금의 영업 기운이 있어요. 재물 기운이 네. 12월 17일부터 1월 30일 사이, 12월 17일부터 1월 30일 사이 내년 네, 네, 네. 돈 기운이 들어와요. 한 겨울인데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내년 양력으로 3월 20일에서 5월 5월 30일 사이 쭉 올라가요 문의흐름 자체가. 우리 받아받갖고 살고 있는데 저럴 게 뭔가. 그러면 영업이든 뭔가 잘 되든 뭔가 좋다는 거예요. 매출이 있겠지. 뭔가 더 좋은 지금 좋은 기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든 어른들이 그냥 일 맡기고 손 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이제 물려주고 좀 연세가 있으신가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것이 있지. 네. 2020년도 10월부터 네. 2021년도 10월 사이에 이 사이에, 네. 이 사이에 변동이 있어. 직장 일자리 사업변동. 음. 이때 뭘 이야기하냐. 문서를 준다. 문서를 갖고 변경 변화가 일어난다. 문서 변경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죠 문서 변경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때. 2020년. 2020년 내년 내년 10월부터 그 다음 10월 사이에 문서 변경이 일어나는데 웃겨 뭐가 웃기냐? 좋은 좋은데도 아쉽다 이렇게 나와. 이이 이 세상을 잘 해야돼 좋은데도 음. 아쉬워해 문서갖고 아쉬워해 근데 좋은건 들어와 음. 그러니까 뭐냐 더 취할걸 아니면 뭔가 아쉬워하는게 나와요 좋은것은 이렇게 듣는데 아쉬워. 아쉬워하는거 예를 들면 내가 이와 급사한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부동산을 투자를 했어 네.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 상가를 했는데 그것을 팔까 말까 팔까 말까 해서 팔았어. 팔아서 현금을 좀 취했어. 근데 그걸 갖고 다시 또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해버렸어. 음. 근데 너무 안 하는 것이 아쉬워한대요. 음. 그걸 사슴이더 좋았는데. 네. 근데 여기는 그 반대야. 있는데 문서 변경이 있는데 이 해만 잡지 말라 이 말이야. 아, 잡지 말라. 잡지 말라 한대요. 그 다음으로 넘기라는 거지. 아쉽. 근데 그 해를 들어왔는데, 거저, 근데 이게 뭐냐면, 문서의 기운이 공짜로 들어오는 것은, 치차나 근데 내가 그걸 갖고 다시 정리, 취하려 하지 말고, 음. 두 번째는, 이때 어떻게 보면, 목돈 현금이, 내가 보기엔 현금일 확률이 높다. 현금을 뭔가 받을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 갖고 좀더 투자해서 상가를 잡아야 하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 아쉬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시기가 음. 그래서 부모 문제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 때가 좀 해당이 된다. 이, 여기서 이야기 주고 아버지 문제, 엄마 문제가 여기서 음. 신춘년 한 해는 똑같이 두 아이 공통으로 조금 아프겠구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플 거 있으니까 빨리 처음에 치료를 받게 하시라 이걸 이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주는 뭐냐? 아이가좀어도 여기도 치, 이 신랑은 이게 좀 띄워주는 게 좋아해. 네, 띄워주세요. 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그 회사에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사장님이 저이 친구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이 이거 핑약 이거 구하면은 삐져서 안 합니다. 그럼 서로 손실이다. 근데 여기는 개인 능력이 있다. 마음에 들면 굉장히 열심히 잘한다. 네. 왜 간이 작잖아. 간이 작으면은 싫은 소리 남에게 못 들어요. 싫은 소리못 들으니까 막 그건 뭐냐면 성실해. 네. 성실해.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남이 보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사람들이 보내는 어저 친구 괜찮네 네. 이렇게 봐요. 근데 조금 괜찮네 보고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이제 이 심해 기복이 감정이. 근데 원래는 착해요. 음. 착한데 이게 심해 네. 이게 아니, 착합니다. 착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이런 태생들은 좀 안의 입장에서 음. 이렇게 될 때는 안의 이제 여기가 잠깐 우유부단해. 음. 결정돼 좀 버벅돼. 네. 하는 또 하는데 꼭 그렇게 버벅게그럴데 안에 입자에선 쭉쭉쭉쭉 쳐주는 게 좋아요. 음, 선을 음. 어, 선을 그어주는 것이 괜찮다 이 말이죠. 어, 지금 여기서 딱 하나가 들어오는 것은 지금 경자년 신축이 나는 괜찮습니다. 내년 올해, 기해년 내년 경자은 좋아요. 내년 경기가 아무리 어떻해도 나는 이 사주는 괜찮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걸 이야기죠. 경자가 들으면서이 자리에서 좌우 상충이 주거변동이 만약에 내년에 하면 어떠냐? 네. 주거 변동은 그냥 하지 말아라. 네. 자, 이것을 이야기를 해줄수 있고요. 음, 그 생각에는 이 이런 사주가 조금 아까 단점이 뭐냐면 음, 조금 여기도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 음. 우유부단해요. 네. 그그 것이 조금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 이거해줍니다 그다음에 2년으로 제가 이민년 이민연으로 들어가면, 신축년 지나서 이민년 들어가면, 임 자체가 여기, 임이 들어오죠. 임이 들어오죠. 이 옷을 화곡을 해요. 이 옷을. 화곡을 하니까, 이민년 같은 경우가 왕사하게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도 많이 변하고, 자기가 많이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많이 고치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이때부터 뭐냐면, 이렇게 좀 뭐라 그러꽉 찼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전에는 이게 이, 이 달렁달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달렁달렁 달렁 달렁인데 이제 이게 자꾸 자기가 변해. 이런 사주은 변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흐름을 잘 가지고 있다. 어, 어떤 일에서 팁 하나를 주겠다. 이사주에서 팁. 팁은 뭐냐. 문서를 명의를 잡을 때 반드시 부부 함께 공동명의를 잡아라. 집이든지. 그래야 발목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둘이 공동명의를 잡을때 공동명의. 공동명의를 공동 잡으면은 어쨌든 문서는 좋아요 혹시라도 그 집에서 좋은 일이 있는 거 왜냐? 이게 지금 한쪽이 파괴돼 있어. 너무 문서를 잡은 목이거든. 목보거든 나무 목이 문서를 상징해 주는데 너무 들어가면 타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 쪽을 보니까 균형이 이루어져 조후 균형이 네. 그러니까 조후가 이루어지니까 이때는 공동으로 자아나에 살아요. 네. 알았죠 그러니까 네. 그 보면은 저기 그잘그 사위 엄마하고 음. 보면 둘이 장사를 하는데 둘이는 좀, 좀 충돌이 좀 있어요. 엄마는 속 타야 돼요. 엄마가, <웃음> 엄마가 하는 스타일이 아들은 우리 사이에는 응. 좀마음에안 들어해요. 응. 아버님하고는 아버님 스타일이 비슷하고 어머님하고는 응. 지금 다 같이 하고 계시니까 응. 거기서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응. 언제쯤 일을 이제 혼자서 맡아서 하는 게더 나은가? 아, 혼자 하는 것은 이민년. 네. 음. 2022 2022년. 궁금했습니 예, 예. 네. 22, 이렇게. 22년. 예. 네. 어차피 뭐냐면 신축년에 내년 10월에서 내후년 10월달 있잖아요. 네. 이때 어차피 집에서 한, 그, 그 사업장에 아, 크게 한 변화가 일어나 네.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뭐하냐 이게 막, 음. 막 일어나요 네. 그거 쥐면서 뭔가 아쉬워한다니까 음.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뭐 밀어주냐 어찌냐 뭔는데다 취하고 싶고 뭐할수 있겠지만 환경에서 뭔가 뭐 조금 음.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서 이민정부터 장행으로 가는 거예요 네. 엄마는 이사주는 여기는 타서 없어져요 에이? 나무에 타서 없어지니까 불에 타서 없어지니까 엄마와의 기운은 좀 약하니까 어, 아, 아버지와 원래자아들을 엄마인데 여기는 그냥 아버지의 코드 속에 가라 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를 해야지 자기가요. 네. 또 질문 또요? 어, 자식은. 응. 자식은 이제 여기서 자식은 뭘 이야기해요? 수를 이야기해요. 수. 이게 자식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걸 보면은 이렇게 전체가 좀 얘, 얘도 자식이고 얘도 자식이에요 그러면은 일자이름거라그래서한 자녀는 조금 유산할 수가 있어요. 음... 유산 안됐었어요? 아직은... 지금 아직... 아이가 났어요? 아니요. 없어요. 애가 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산. 유산. 네. 유산? 그러니까 뭐냐? 조금 힘들게 났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아이의 문제는 무조건 올해 내년 임신. 올해 내년 임신. 올해는 다 갔는데. 올해가 양력으로 내년 2월 3일까지. 아, 네. 아, 올해 임신 한다고. 네. 하는 게. 좋겠다. 올해가 조건이지. 음. 내 올해와 내년 경장에는 임신이 되는 해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첫째는 아까 그랬만한 자녀가 곧장이니까 한 자녀는 유산이다 이렇게 봐야겠지 유산 속에서 어깨게다자인데 그게 올해와 내년이잖아요. 원래 원래 또. 올해가 더 좋아요. 만약에 아이를 많이 임신한다면, 음, 그러면 양력으로 2월 이월 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이월 전으로 임신을 하면은 음, 좋. 네, 네, 맞습니다. 예, 올 올해 올해 기년에 임신하는 게더 나이 아이 총기 나이 같은데 만약에 올해를 넘기게 되면 혹시 그 다음에 좋을 때는 그 다음 에제 신축년이잖아요. 음. 신축년은 건너뛰어야지 임신 안 되고 게하 이민년 이임자로 이민년이 들어오니까 이민년에 임신이 되야겠죠? 음, <웃음> 만약에 여기서 이민년이 들어오면은 이민년에 임신이 된다면은 이민년은 그 해는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게 좋아요. 아그 해인데 네. 호랑이 해 네네. 태어나게 하게 된다면은. 그 아이와의 관계는 굉장히 강건하고 괜찮다, 총기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해에 관해 아이좀 이렇게 낳게 하면 좋겠다. 그 저희 사실은 아이를 낳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데 저희가 낳는 게더 좋을까요? 사실은 좀안 낳고 그냥 둘이서 살자. 요즘 젊은 사람이라서 들 그런지 그런 마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낳아야 하는데, 여기는서 낳는데 본인 사주에서는 아이가 다넣을게 있어요. 아, 사위, 사주예요? 아니, 아니. 아니, 유진이 네. 사주예요. 네. 네. 그래서,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해당 상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를 여기서는 그대로 낳는, 근데, 아이를 낳으면 힘이 생겨요. 아이를 낳으면 질병이 없어져요. 몸의 질병. 그래서, 아이 낳고, 몸이 안 좋아지는 산모가 있고, 애기 엄마 건강에 딱 아이 낳고 몸이 다 망가지는 그 엄마들 있어요. 아이 낳고 질병이 없어지는 적이가 있어. 음. 근데 이런 사주는 아이 낳고 좋고 몸도 좋아지고 괜찮다 왜? 음. 아이가 장생 생을 받고도 좋다. 음. 괜찮다는 말이에요. 음. 뭐 하나 둘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한 명이 좋다, 두명 좋다 이런 다다익수. 네. 네. 근데 그렇다서 막열명 남아 안 되고 네, 나이도 2명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분명 네. 참고해서 또 질문 또아저 아무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중간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당연히 결혼 전에도 꾸준히 일을 했었고요. 네. 결혼한 지금 년반 정도 됐는데 중간에 뭐한6 개월씩은 계속 일을 했는데 제가 뭐 굳이 그렇게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도 낳고 좀 이제 육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제가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지 아니면 사실 살림 위주로 있는 게더 이제 도움이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이제 잠시의 설명해줄게요. 네. 잠시의 설명. 본인은 이게 이게 막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 경쟁을 싫어해요. 본인은요. 아. 네. 너 죽고 나살자 하고 막같이고반는 사주가 아니에요. 음... 약간 게으르지 않나요? 안게을요 부제를 해. 부제로 하다 소리를 더 많이 듣는 편이긴 한데 뭐 모르죠 그거. 한번 아니, 그러면 네.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자, 여기 먼저 그리고 마무리 한번. 궁금한 네. 반상 더더 이왕이면 더 질문. 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사업이 제일 궁금했고 아이를 낳을지 공부는 제일 궁금했는데 뭐더 말씀해 주실 거 없으시면 이제 없습니다. 궁금해. 자,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컬러에서. 네. 돈과 관련된 문제나 여기는 그냥 화이트가 좋습니다 음. 흰색 계열은 그냥 돈 관련된 색은 화이트다 그러니까 이런때는 간판을 만약에 하잖아 네. 간판을 하게 되면 그냥 흰색 바탕에 다 이게 써주는게 좋던지 그게 너무 좀 조금 뭐냐면은 재미가 없다 그럴 때는 상호를 이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상호를 이렇게 라인을 흰색 라인을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네. 흰색을 이렇게 음. 라인을 이렇게 해주는거야 간판 네.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이 물질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 기운 자체는 괜찮다 이걸 이야기를 네요 사업은 계속 괜찮을까요, 생 조금만 여기가 뭐냐면 네. 여기가 우리의 흐름지 많이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그막 이렇게 하다가 이런이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막 고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주면 네. 그런데 그 생각에를 촘촘해요, 촘촘해요. 네. 네. 그훅까이 잡는 것이 있는 것지만은. 총총한 사람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자기가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이게. 그런데 네. 여기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적인 기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자기 보호가 좀 있어야 돼요. 아버지 보호.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있다가 오히려 어, 아마 39세, 40세, 심 38이에요. 네. 38, 네. 39세, 40세. 41세. 46세 전으로 한번큰 돈은 버려야 돼요. 46세 전으로큰돈한번이 사주가 음. 버려라. 이게 니까 그냥 좀 그때 배포 있게 하라. 그 전으로 네. 승부수로 한번 띄워도 괜찮겠다. 보네용.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래는 동사나 뭐 원래 해, 해거든요. 진짜 해. 역마치산 있죠? 36세에서 4 6세는면 동선은 많이 좀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네. 활동성으로. 네. 그래서 직업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돼야 돼요. 음. 가만히 편하면, 뭐, 아니라 움직이다. 음. 영마지사 되는 네. 교육니까 이걸 꼭 참고 하셨으면 좋겠다. 네. 아셨죠? 네. 건강도 당연히 괜찮겠죠, 선생님? <웃음> 어... 여기도 많이 좀, 음. 여행 좀 다니세요, 둘이. 시간 있으면 네, 네. 예? 여행, 여행이 오히려 건강에 가장 도움이 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그 조금 이 돈을 벌면 이게 물가 쪽이 좋아요. 그강이 내다 보는 이런 지터를 음. 그 잡는 거. 네. 서울은 이게 한강변이지. 네. 이 강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곳에 아파트 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는 게 좋나요? 지금 아이당연하죠 지금 지금, 지금 그래요? 네 강이 딱 보입니다. 그래. 어 그럼 작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 자기 정서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요. 네. 아셨죠? 네. 잘 참고하시면. 안면에 살고 있어 그래요? 잘는 거. 자. 네. 그세요.